이렇게 느려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이 박자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아마 여기는 스케일을 연습을 했으니까 이 속도로 치고 여기는 두 배로 느리게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똑같죠? 이 속도죠. 지금 제가 왼손이랑 오른손 박자를 맞춰본다고 이렇게 쳤는데 속도가 갑자기 떨어지면 안돼요 여러분들생있으서네이 네. 네번째 새끼손가락 번호 있잖아요 아 네번째 손가락 네. 번호 있잖아요 그게 네. 안돼서 그래요 아, 안 다들 그렇게 네. 그거는 맞아요 이게 지금 들어가면서 이게 안돼. 크게 치면서 치면은, 자 팁인데요. 어차피 저희가 아르페지오만 따로 들어가게 될거예요 아르페지오만 따로 들어갈 텐데 아르페지오 따로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은 보니 찍으세요. 그리고는 이거를 이게 빨리 안되면 먼저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코드잖아요. 사실 은 코드를 브레이크업해서 치는게 아르페지오예요 이걸. 문제는 새끼인 것 같은데 2번, 3번이 빨리 빨리 안 움직여져서 그래요. 사실은 얘가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왔다. 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3번이 문제예요. 3번이 빨리 그 다음을 못 찾아가서 그래요. 얘가 여기서 올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디스턴스가 계속 바뀌니까 거기에서 오는 것 때문에 많이 틀리는데 아르페지오를 연습할 때는. 이걸 두고 얘는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 보세요. 이렇게 바꾸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시보 보세요. 그리고 이게 편안해지면 그 다음에 엑셉트를 주세요. 치고 그냥 이침 힘으로 걷어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 손목을 보면 쳤죠? 내려가요. 그리고 치면서 올라가셔야 돼요. 얘가 따라서 와야 돼요. 안 가고 얘는 가만히 있으면서 손가락만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치고 천천히 모션을 보여드리면 올라갔죠, 같이. 이런 모양으로 가셔야 돼요